내가 이 수영을 오랫동안 배워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그뉴통이 있는 거는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기 시작한 지한달 됐는데 어떤 강사님은 몸에 힘을 빼라 그러고 어떤 강사님은 몸을 등에 힘을 주고 가슴을 펴고 하라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죠? 힘 빼고 어떻게 가슴을 펴요? 참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수영을 했었을 때 몸에 힘이 좀 빠져 있어야 부분에 힘을 좀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내 몸에 힘을 빼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부터 막 목, 뒷목까지 막 힘을 끼주고 수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영을 하게 되면 수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건 내가 수영을 하는 건지 생존을 하는 건지 잘 몰라지는 내가 이게 취미활동이 맞는지 이거 고문을 하러 온 건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 우선순위를 봤을 때첫 번째로는 몸에 힘을 빼는 걸 먼저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몸에 힘을 빼는 느낌이 느껴졌어 아 이게 몸에 힘을 빼는 거구나 아 진짜 이러니까 몸에 힘이 빠지는 거구나 아 그럼 내가 등도 떠 있을 수 있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내 다리가 가라앉더라도 상체 때문에 뜰수 있구나 아 그럼 내가 굳이 뭔가 젖지 않아도 앞으로 떠 있을 수 있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 몸에 힘을 주는 걸 연습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몸에 힘을 먼저 빼는 거그 다음에 몸에 힘을 주는 걸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필을 쥐어야 글을 쓸수 있죠 그 연필을 쥐는 과정에 힘을 빼는 거 그리고 글 쓰는 과장이 몸에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기 이뼈 같죠? 초 6학년인데 초 4학년 때 생존수영 때 빼고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데 혹시 작은 팁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셨는데 오, 너무 귀여워요. 6학년이군요. 음,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데 작은 팁 같은 게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잠깐 배우고 말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내가 이 수영을 오랫동안 배워야겠다는 라그 마음가짐 지금 저 사람이 수영하는 거 보고 어 수영이 재밌겠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잠깐 했다가 어 그냥 수영 별로 재미없네 이렇게 그냥 그만하는 그런 마음가짐 말고 내가 이 수영을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큰 팁이 될수 있겠네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수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음. 어, 수영 선수들은 열량 소비가 많아서 식사량이 많, 많던데 쌤도 많이 드시나 요 하셨는데요. 운동했었을 때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일주일 중에 금요일은 삼계 먹는 날, 몇째 주, 주 무슨 요일은 삼계탕 먹는 날. 그냥 그렇게 막 먹고,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그 인분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명이 가면 4 인분을 먹고 이제 이런 건데 그냥 나는 개수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인분이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1인당 1인분.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 음, 일단 네개 먹고, 네개더 먹고, 뭐네개더 먹고, 이런, 이런 개, 수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 민규야. <웃음> 나 이쁜 거 알아. 아무튼 그래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뭐더 먹고, 더 먹고. 진짜 먹어도, 배가 막 별로 부르지 않고, 살도 안 찌고,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저는 고기는 밥이랑 먹거든요? 무조건 고기는 밥이랑 먹어야 해요. 그래서, 밥은 한두 두 공기, 세 공기 먹고. 근데, 제가 진짜 가장 많이 먹었을 때가, 이제 제가 단양인가 어디로 전주로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식당이 밥이 맛이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근데 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반찬 먹을 배로 그 김이랑 밥만 먹다 보니까 밥 그때 김이랑 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려로 먹으면 좋어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잘 먹었어요 엄청 엄청 많이 아니에요 저는 살찌는 체질이고 저는 진짜 관리 안 하면 살찌는 체질인데 일단 정말 그때는 운동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치킨은 당연히 혼자 먹는 건줄 알아요 그게 개수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치킨 한 마리라는 게어 뭐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나눠 먹어야지 라는 개념이 아니라 치킨 한 마리는 한 사람이 먹는 거뭐 이런 거 김 엄청 좋아해요 저는 만약에 뭐 너는 나중에 음식 하나밖에 못 먹는다고 하면 뭐너 챙겨갈 거야? 이러면 밥이랑 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 이쁜 거 알아 자영을 100m 정도 가면 팔이 아파요 아픈 게 인대라기보단 바벨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나쁜 느낌인데 고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영 리커버릴 때 근육통이 있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지금 당장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그게 과연 수영할 때만 그럴까요? 왜 우리 빽빽이라는 거 해본 적 있으시죠? 뭐 잘못했어 그럼 선생님이 빽빽하게 막 적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글을 쓰다보면 손이 아귀가 절인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글을 써야 되죠? 계속 써 근데 이 아픔이 그막 어디가 막 찢어지고 그런 아픔이 아니라 손가락이 말리고 근육이 막 꼬이는 그런 느낌 혹은 여러분들 지금 이 이게 상태에서 잼잼이를 해 보세요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한 10분이 지나면 막 저리기 시작해 근데 이게 강해지면 10분을 해도 괜찮고 한 15분째부터 이제 그게 말리는 게 온단 말이에요 또이게 계속 연습을 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15분도 괜찮고 20분 정도 되면 그런 과정이 와요 그래서 그게 아프다는 게막 어디가 진짜 막 정말 상해를 입어서 아픈 거면 당연히 쉬어야겠고 뭔가를 고쳐야겠지만 그육통이 있는 거는 그게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